안녕하세요 신망콩입니다 오늘 준비한 먹방은 BBQ 핫 황금올리브 크리스피 닭다리랑요 불닭볶음면 준비했습니다 불닭볶음탕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편의점에서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대로 불닭을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일단 닭다리부터 크리스피 처음 먹어보는데 핫 크리스피 맛있어요 요새 불닭이 왜 이렇게 당기는지 모르겠어요 생리할때 돼서 그런가 크리스피네요. 오늘따라 불닭이 되게 매운 것 같아요. 여러분 생리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안녕